아, 윤수요. 아, 윤수가 뭐 패션 이런 거다잘 알아가지고 신조어랑 오선진 머리 스타일 좀 보세요. 좀 특이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요안녕고요안녕고세요안녕요안요안요 제가 안 봐서 그거를 그걸...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일이형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수환 선배님 신발이 계속 계속 오고요. 휴대폰 또 계속 계속 바뀌시니까 네. 잘 모르겠네 아까 태인이 테이니? 태인이가 조금 그렇게 하잖아요. 좀 태인이가 태인이가 살짝 좀 유행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느낌상. 여기 있네요, 여기. 어, 승안이이 여기, 여기 우리 TV에서 가장 트렌디한.. 트렌디한 승안이 어. 얼굴이 트렌디죠, 완전. 지금. 어, 지금. 네. 지금 가르마, 아까르마까지 아까 타가지고 지금, 어? <웃음> 상민이 형이 하는 게곧 유행입니다. 그래, 승한이 형 봐봐. 승한이 형이 하는 게곧 뭐. 유행입니다. 따라하지 마, <웃음> <웃음> 트렌디야. 규민이 형. 에, 드라마를 진짜 많이 추는데 네. 그리고 수리남. 수리남. 저 용이 2. 네? 수 김상수 선수예요. 지금 프로리데 항상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어서 트렌디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. 저 상수할게요. 그냥 상수 좋은데. 게임이나 드라마 뭐 이런 거신주어 이런 거 어린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배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퓨처스 있으면서 어린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얘기했었던 것들 좀 많아서요 저기 경산 그 경산 지디 동영이 차동형 현준이 약간 옷 입는 게좀 그래 보여요 정우형이요 입고 다니는 패션이나 좀 뭔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우선진이요 전 강한울이요 한늘이 패션이요 헤어스타일이요 상수형인 것 같습니다 항상 패션도 <웃음> 되게 잘 입으시고 좋아, 좋아, 좋아. 패션 좋은 사람 말한 거잖아 오승환 승환영 형은 뭐 좋은 신발 핸드폰 신형 다 바꾸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이해합니다 저제이 형이요. 제이 형이 요즘 노래랑 막 이런 걸좀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. 그게 좀 놀랐어요. 네, 요즘 노래도 있고 좀 좋은 노래를 좀잘 알고 있어서. 이재현이요. 방가면 그냥 뭐 노래나 혼자 혼자 다 불러요. 자기 등장곡을 좀 좋아해요. 게임할 때 무조건 들고요. 차동영이요. 차동영. <웃음> 트렌디 하진 않고 좀 민감하죠. 그런 걸 따라 하려고. 근데 별로 이렇게 트렌디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동영아 보고 싶다. 정훈이 민정훈 우리 팀에서 가장 트렌디한 사람은? 어? 트렌디? 신조어 킹받네? 킹파트라슈 킹 <웃음> 어쩔 티비 어쩔 세탁기 어쩔 냉장고 잘 알지? 아빠 오늘 냉장고 나 누네지 누가 지아그제한 사람이 죠 나는.. 어, 나야 <웃음> 킹받네 전 선진이 형이요 네, 패션이라든지뭐좀 약간 트렌디하게 입는 거같아차동 아니야? 차동영 패션은 차동영이고 게임은 김지찬 네? <웃음> 저게안는데 게임? <안> 하는데. <웃음> 게임. 아.. 유행을 선고.. 자 모르겠어요. 김지찬이요, 김지찬. 모르겠어요. 김현준이요 김현준. 예, <웃음> 네, 아니 현준이 옷잘 입어요. 품도 잘입 잘하요. 현준 현준이 옷잘 입고 감사합니 형밖에 없어. 지찬이 하겠습니다, 지찬이. 옷잘 입어갖고 지찬이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저 오늘 원석 원석 선배가 준그 암가드랑 풋가드랑 장갑. 다그 원석 선배가 준 거거든요. 진짜 감사드립니다, 원석이 형.